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도 오고 날씨가 꾸적꾸적해서 방충망 청소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충망을 어떻게 청소하지 하다가 떼어내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힘으로도 무리가 있고 거기 붙어있던 미세먼지가 떼어내는 순간 이렇게 뭐라고 하지? 툭 들면서 먼지가 집안으로 확 들어오고 내가 다 맞고 내가 저기 다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능 세제를 가지고 방충망을 떼지 않고 안고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먼저 만든 요요 요 용액이 바로 만능 세제예요. 음, 쌀뜨물하고 과탄산소다하고 소금으로 만들었는데 얘를 가지고 지금 제 앞에 엄청 더러운 방충망이 있어요. 얘를 깨끗하게 씻어볼 거예요. 요렇게 보면 보이시죠? 요 방충망을 지금부터 깨끗하게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수세미를 요 세제에 넣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더러운 미세먼지들이 뭉친 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얘를 물티슈도 좋은데 저는 요안 쓰는 버릴 옷을 걸레 대용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쓱쓱 자, 보세요 다 닦았는데 이 걸레 대신 썼던 옷이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됐어요. 미세먼지가 진짜 색감 매졌죠 앞뒤로. 근데 방충망은 진짜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여기도 깨끗해졌죠?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물로 칙칙 뿌려가지고 닦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물은 이 먼지를 잡는 성질은 없어요 쌀뜨물하고 가탄산소다하고 소금하고 섞여갖고 얘네가 끈적끈적한 그런 아무봐 어, 끈적끈적한 성질? 를 만들어서 먼지를 그 끈적끈적함으로 잡아서 걸레의 물이 딱 흡수돼서 먼지가 다 나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만능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했을 때는 먼지하고 물이 좀 따로 놀고 이 먼지하고 물이 그 방충망 사이 틈새에 숨어버리면 숨었다가 걸레에 제대로 안 닦이면 얘네가 나중에 햇빛이 나거나 이랬을 때 그게 다시 말라서 그냥 미세먼지 그대로 있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만능세제가 조금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과탄산소다를 조금씩 조금씩 뜨거운 쌀뜨물에 넣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알갱 형태로 변해요 그러니까 뜨거울 때 빨리 청소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과탄산소다 알갱이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청소를 하면서 그 점만 주의를 하시면 정말로 깨끗하게 방충망처 청소를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방충망을 떼지 않고도요 도 이렇게 청소를 하고 났더니 방충망이 깨끗한 게 기분이 너무 상쾌해졌어요. 이제 문을 열고 미세먼지 맑은 날은 마음껏 정말 마음껏 문을 열어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충망 청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만능 세제와 힘과 걸레를 네. 이용해서 열심히 축축축축 뿌려서 닦아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쉽게 손쉽게 청소를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